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게 사업 진도가 이렇게 차근차근 나갈 경우에 어, 가장 절세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바로 대체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혜택이 굉장히 크죠. 어, 여기에 국세청에 질의를 올려놓으신 그부 분의 질문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싶어서 오늘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사실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이분은 2010년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택을. 그리고 2015년에, 2015년에 B주택을 또취득을 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요 2015년에 샀던 요게 2017년 관리 처분인가가 났네요. 요때산 요 거는 주택을 샀을 거고, 그죠? 사업식인가 후에 샀나 봅니다 요거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재개발로 바뀐 거죠 뒤에 산 집이 어, 요 상태에서 이분은 2018년도에 요 앞에 있던 A를 매도를 했습니다 A 매도 그럼 여는 이제 없어진 거죠 비과세 기간 안에 팔았네요 A는 이제 없고 B만 관리처분이 이제 난 상태로 B 입주권이 있네요 원래 주택 일대를 샀고 여기에 이제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읽어 보니까 이 상태에서 C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B 그러니까 주택을 샀다가 얘가 B 입주권으로 바뀐 그 관리처분 후에 플러스 C 입주권을 샀습니다. 그렇죠? C 입주권을 샀어요. 이렇게 이제 있다가 c 가 계속 입주권인 상태인 요때요 요 이제 B 입주권으로 바뀌었던 게 완공이 된 거예요. B 신규주택이 된 거죠. 신규주택 B 신규주택으로 완공이 됐을 때도 뒤에 샀던 이 C는 계속 입주권 상태 때 이제 B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던 게 완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완공이 되고 난그 후에 이제 C주택을 다시 산 겁니다. C주택이 아, 다시 산게 아니라 요 C입주권이 C신규주택으로 이제 다시 바뀐 거죠 이럴 때 이제 입주권에서 아파트로 완공이 된 뒤에 샀던 요시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뀐 이거를 대체주택으로 처분하고 들어가면 비과세 혜택이 되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질문 이해되십니까? 한번더 요약하면 요 앞에 비과세로 파는 집은 그냥 제끼고요 b 어, 가 주택이었는데 요게 B 입주권으로 바뀐 관리처분 후에 어, 시 입주권을 샀어요. 그러다가 시가 계속 입주권인 요 단계 때시 입주권 보유하고는 있요 단계 때비가 완공이 돼서 준공이 어, 떨어졌습니다. 준공되었으니까 이제 어, 3년 안에 원래 대체주택이 있었다면 처분하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시면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완공이 될요 당시에 시가 계속 입주권이다. 완공되고 난 후에 그냥 집으로 된 거예요. 시가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요, 완공된 요 집에 1년을 거주를 충족을 하고, 대체 주택의 요건을 거주를 충족하고, 비가 완공된 요 3년 안에 1년만 요딱 거주하고, 들어, 비과세로 처분하고 들어가면 시를 비과세 해주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조금 초기 진도에 사업 시행 인간한 재개발을 하나를 샀는데, 그 뒤에 괜찮은 지역에 관리 처분 난 구역에 뭘, 어, 아파트를 하나를 샀어요. 근데 사업이 자꾸 철거가 늦어지고, 뭐, 어 동호수 추첨도 늦어지고, 이러다가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면, 앞에 집이 훨씬 더 빨리 진도가 나가서 완공이 먼저 이제 돼버렸을 수 있잖아요. 입주권일 때. 그럴 때 과연, 어, 이 뒤에 그 완공된 이거는 대체 주택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던 요 내용을 싹그리다 정리하면 그 내용이거든요 어, 답이 뭔가 궁금하잖아요 위에 답보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기 어, 회신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아까 재건축 사업에 따른 신축 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입주권을로 있다가 집이 그 뒤에 됐기 때문에 완공되고 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버린 게 됐죠 대체주택은 1년만 살면 되고 완공된 집 3년 안에 팔면 되니까 1년 얼른 살고 들어갈 때탁 팔면 될것 같잖아요. 얼른 보면. 맞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지. 소득령 1 5 6조의 2, 5항. 이게 대체주택에 대한 조항이잖아요. 여기에 다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 시행인가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요지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사업 시행 그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입니다 근데 이제 회신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소득령 156조의 5항 대체주택조항이죠 여기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등의 사업 시행인가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위 서면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이 종료된 후 아까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시 입주권으로 있던 게 이제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아까 요비 입주권 있던 게 요게 이제 완공된 비 완공 주택 후에 시가 준공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 취득한 이시 아파트 요거는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죠. 대체주택 안 해준답니다. 적어도 완공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집으로 완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집이 혜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비 아까 요그 입주권이 비주택으로 완공이 됐죠. 비완공주택비완공주택 비 요거 되기 전에, 사는 거는 사업생인가 후에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그죠? 새로 산요 대체 주택은. 분양권을 사셔도 되고, 입주권을 사셔도 돼요. 사는 거는. 그다 되지만, 요게 적어도 비해가 완공되기 전에, 1년간, 먼저 완공이, 되, 그 완공되기 전에, 얘가 먼저 집으로, 뒤에 대체주택이 먼저 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완공이 되어서 그래야 그게 집을 취득한 게 되는 거거든요. 요 완공 전에 취득만 하면 그죠. 집으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주하고 하는 거는 3년 안전까지 거주하면 되는 거죠. 맞죠? 완공 후에 얘가 삽신 저기. 그, 중공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계속 입주권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요 비가 완공되기 전에 집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했다가 팔고, 비 완공 3년 안까지 처분하고 들어가면 대체 주택이 되는 거죠. 좀 아쉽네요, 이 집은. 순서가 조금 뒤에게 너무 사업이 질질 끌어가지고, 입주권이 늦게 이제 완공이 되는 바람에 대체 주택 혜택이 날아가 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어, 읽어보다가 좀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혜택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 채를 샀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하나는 대체주택 해당이 되는데 분양권을 샀던 입주권을 샀던 어, 앞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그 집이 완공되기 전에는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뒤에 산 집이 먼저 집으로 완공이 되어야지만이 혜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